안녕 친구들 나는 라니 나는 고양 우리가 오늘 뭘 할지는 다들 알고 있지? 알려달라고 에이. 사이코지만 괜찮아 서해지 패션 파헤치기 벌써 3탄 감격이라고 그럼 아. 랑 시작합니다 태각포탑 나가기로 해서 한껏 먹부린 고문형입니다. 커다란 모자가 시선 강탈 제대로 하죠? 고문형 다운 나들이룩입니다. 이 제품은 민주킴의 셔링 볼륨 드레스로 가격은 62만 6천 원이라고. 모자는 신자의 자체 제작 상품으로 가격은 미정이라고. 함께 착용한 블링블링 귀걸이는 무려 불가리의 제품으로 제품명은 피오레버 이어링즈라고. 포착. 오늘도 이쁜 고문형 플로럴 패턴의 레이스 원피스를 착용했습니다. 이 제품은 앨리스 앤 올리비아의 제품으로 제품명은 베티나 플로럴 레이스라고 가격은 약 80만원대라고 서예지가 달 팬던트 모양의 목걸이를 선물받았죠? 곡선 디자인이 우아하게 들어간 제품입니다. 서예지의 반달모양 목걸이는 디지에 도보의 시그니처 디골드 넥클리스라고 가격은 49만원이라고 그인의 퍼프 디자인 원피스를 착용했습니다 그나저나 퍼프는 정말 어디에서나 나오네요 퍼프 덕후 아니냐고 이 제품은 msgm의 보호템피터 미니드레스로 가격은 86만원입니다 그리고 함께 착용한 가방은 디올의 세들백으로 가격은 350만원입니다 각포 이 블라우스 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시스루 재질의 플라워레이스 패턴이 있는 블라우스 넥라인과 소매 쪽에 들어간 스트라이프 포인트가 참 예쁩니다 이 제품은 비비안 메스트도의 위저드 셔츠 제품이라고 가격은 128만원이라고 비싸 비싸 그리고 함께 착용한 맑은 모양의 귀걸이는 프레드라는 브랜드의 귀걸이입니다 제품명은 소세텐 이어링스고 가격은 약 670만원대입니다 670? 음. 떨리떨리고 이 고급진 블라우스는 하이넥 디자인의 바닷물처럼 퍼진듯한 느낌으로 핀퉁을 잡아주어서 우아한 느낌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저 끈은 목걸이가 아니고 원래 블라우스에 있는 끈입니다 같이 스타일링한 플라워 패턴 스커트도 블라우스랑 너무 잘 어울리죠? 이 제품들은 전부 셀린느의 제품이고 블라우스는 셀린 느 스모크드 포크 블라우스인 실크 조제시고 가격은 202만원 스커트는 박스플리츠 스커트 위드 플로럴 헬피스트리 엠버로이드 제품으로 가격은 232만원이라고 고문형이 함께 든이 가방 누가 봐도 디올 레이디백이죠? 메탈릭 컬러인데 골드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을 띄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앞서 말했듯이 디올의 레이디 디올 마이 에비 c 디올 백입니다. 가격은 560만원입니다. 그리고 함께 착용한 구두는 요즘 핫한 브랜드 지안비토로시의온테카를로 제품으로 가격은 154만원입니다. 하늘하늘한 디자인과 오간자 소재 그리고 도트 패턴 러블리함의 끝판왕이네요 프론트 쪽에 큰 리본이 있어서 자칫 과한 귀여움을 보여줄 수도 있는 디자인이지만 와인색이 투머치한 느낌을 사그라들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서예지가 착용한 와인색 원피스는 물체인 가바나의 폴카도트 오간자 미니드레스라고 가격은 239만원이라고 서예지가 착용한 화이트 다이아몬드 이어링의 가격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은 다미아니의 마르게리타 화이트 골드 앤다이아몬드 이어링즈로 가격은 무려 음. 499만원입니다. 쩐다고! 그리고 서예지 옆에 있는 조그만 물건 보이시나요? 저거 장식품이 아니고 가방입니다. 미니도 아닌 무려 마이크로 미니 사이즈랍니다. 이 제품은 도체인 가바나 디보션 마이크로백인 플레인 카프스킨인 레드 제품으로 가격은 97만원입니다. 저 작은 게 97만원이라고? Oh, no. 하도파도 하도 예쁜 <웃음> 아이템이 너무 많아 출연액이 진심 음.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정리하면서 몇개 지를 뻔했어요. 지금 양심 고백이냐고. 이번 음.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사이코지만 괜찮아 서해지 패션 파헤치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고문형 착장 동굴을 원하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라고. 그럼 다음 영상도 문영이와 함께 만나요. 안녕. 또 안녕. 눌러 주세요. 구독고 구독고 좋아요고 좋아요고 구독고고 좋아요 구독 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고 좋아요고 구독 좋아요고 구독 고 좋아요. 좋아요 구 좋아요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좋 구+ 고. 구+ 구+